저말에 열심히 놀러다닌다고 한 3주 정도 영상을 못 올려가지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좀 화사하고 생기있는 약간 복숭아 과즙 뿜뿜한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스킨케어부터 바로 시작을 해줄게요. 메이크프임 인테카 수딩 패드 사용해줄게요. 요 메이크프렘의 인테카 라인을 스킨케어 추천템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요 인테카 라인이 저랑 되게 잘맞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피부결대로 한번 닦아줄게요. 시카보다 조금 더 고농축된 진정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저는 피부가 자주 뒤집어지기 때문에 진정수분케어 위주로 스킨케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 패드도 요즘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코에 뭐가 막 올라왔어요. 제 생각에 얘는 술을 먹고 안 씻고 새벽 4시에 깨서 그때 씻고 잤는데 그러고 나서 피부가 또 뒤집어졌습니다 케안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만 안 씻고 자도 저는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패드로 닦아주기만 해도 이렇게 수분감이 느껴져요 이들리 시카 치들 릴렉싱 미스트 요즘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얘가 미스트기 때문에 이렇게 뿌려서 스킨 대용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니들리의 시카치드 요 라인도 진정 라인이어가지고 데일리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주말마다 여기저기 놀러 다녔는데 브이로그를 열심히 찍어왔거든요. 근데 편집을 지금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찍어두기만 한 상태예요. 그래서 얼른 시간을 내서 열심히 편집을 해서 브이로그도 즐고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콤 EGF 앰플 사용해줄게요. 요 앰플도 요즘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 얼굴에 이렇게 요 같이 주신 스킨케어 브러쉬가 있는데 이렇게 탄력 있는 브러쉬거든요? 얘를 사용해서 이렇게 펴발라 줄게요. 이런 스킨케어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렇게 도포를 해주면 되게 얇게 발리고 쫀쫀하게 레이어링을 할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얘로 이렇게 바르면서 흡수될 때까지 펴발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두드려줘도 되고 이게 렇 피부에 되게 잘 먹게 해주더라고요. 부들부들해서 부질 얼굴에 자극되는 느낌 없이 ASMR 하는 느낌으로 바르기 좋아요. 바르면서 흡수가 되는 게 바로 보이죠? 한 번씩만 더 발라줄게요. 원래는 딱한번 바르면 되는데 오늘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해서 두번 레이어링을 해줄게요. 이 앰플이 얇고 쫀쫀한 제형이기 때문에 여러 겹 발라서 흡수를 시켜주면 되게 피부에 쫀쫀하게 먹는 느낌? 두 겹째 발라도 뭔가 끈적끈적거리는 거 없이 되게 수분이 딱 차오르는 그런 느낌으로 발려요. 이 EGF 앰플이 피부 스스로의 복구 능력을 올려주는 그런 앰플이어서 약간 좁쌀 같은 것도 좀 많이 좋아지고 피부 결 자체가 되게 보들보들해졌어요. 그리고 이 앰플 안에 정제수 대신 백년초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미백과 주름 개선을 도와주는 그런 앰플입니다. 이렇게 두겹 바르고 나서 되게 쫀쫀하게 피부에 탄력이 딱 생긴 거 보이죠? 저녁에도 가볍게 스킨이랑 이 앰플 그리고 크림만 발라줘도 얼굴에 건조한 게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쫀쫀하게 피부에 탄력을 올려주고 메이크프렘 세이프미 릴리프 워터리 크림이에요 탱글탱글 수분감 가득한 젤 제형이거든요 얘도 이렇게 스킨케어 브러쉬로 얇게 펴줄게. 이게 부들부들 탄력 있는 브러쉬여서 얘로 바르는 거에 요즘 중독이 됐거든요. 이 크림도 되게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크림이고 피부 열감을 좀 즉각적으로 클링 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 크림이에요. 그래서 여름철에 사용하기 좋은 그런 산뜻한 수분 크림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 이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산뜻한 수분크림을 발라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나가서 놀고 싶지만 바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은 선크림은 생략을 해주고 숑쿠션 스타터 발라줄게요. 되게 탱글탱글하게 젤 같은 형태예요. 프라이머 바르는 느낌으로 얇게 깔아줄게요. 얘를 바르면 조금 더 지속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두껍게 바르지 말고 얇게 한 겹만 발라주면 됩니다. 클리오 비건 에어 히알루론 세럼 쿠션 3호 리넨 컬러 사용해줄게요. 제가 평소에는 이 비건 쿠션 벨벳 버전 많이 사용하거든요, 검정 색깔. 근데 오늘은 조금 촉촉했으면 좋겠어서 이흰 색깔 사용해줄게요. 제가 어제 백화점 가서 다이슨 에어랩을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남자친구가 생일 선물로 에어랩을 사줘가지고 어제 같이 가서 사왔는데 오늘 처음 사용해봤거든요. 엄청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에어랩 에어랩 하는지 알겠어요. 오늘 처음 사용해봤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머리가 너무 잘 말라. 되게 지금 쫀쫀하게 피부 표현이 이렇게 피부 좋아 보이는 사람처럼? 클리오 비건 에어 컨실러 사용해서 다크서클이랑 트러블 잡티들도 가려줄게요. 하여튼 에어랩을 사용하니까 머리가 되게 빨리 마르고 뭔가 스타일링도 되게 쉽게 잘 되더라고요. 연습을 해가지고 에어랩 사용하는 법 영상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요 비건 에어 컨실러 얘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성분도 괜찮고 커버력도 좋은 편이어가지고 손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피부를 다 해줬습니다 에뛰드 피지속프트 눈썹이랑 눈두덩이 살짝씩만 이렇게 유분을 잡아줄게요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요새 진짜 요 웨이크메이크 쉐딩만 저는 사용하는 것 같아요 쉐딩이 집에 많은데 항상 사용하다가 좀질리면 다른 걸로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요 쉐딩에 정착을 한것 같아요. 몇 달째 요거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가 조금 날렵해 보일 수 있도록 코 부분을 얄쌍하게 잡아주고 입술 밑에 이렇게 인중을. 그리고 요 노베브 언더 아이 마스터 컨실러 부분 사용해서 애교살 작업을 해줄게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가고 싶은데 해야 할게 많아가지고 못 나가는 게좀 아쉽다. 주말에 요새 너무 열심히 놀아서 이번 주는 일해야 될것 같아요. 컨실러로 완전히 가려지지 않은 이런 다크서클 부분, 짙은 잡티 같은 것도 살짝 살짝 가려주면 되게 커버가 잘 돼요. 이렇게 애교살 작업을 해주고 그림자, 그림자도 꼭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은 이렇게 애교살이 생깁니다. 이 쉐딩으로 눈썹 밑바탕 살짝만 칠해줄게요. 이 쉐딩 컬러 너무 잘 나와서 눈썹을 그려줄 때도 좋고 그림자 그려줄 때도 좋아요. 완전히 얘로 다 그릴 필요는 없고 약간 밑바탕 그려주는 느낌? 그리고 앞쪽 컬러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쉐딩을 잡아주고 요즘 가을 신상 색조들이 점점 나오더라고요. 이번 봄, 여름에 여쿨 컬러들이 진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가을 되니까 가을 웜톤? 그런 컬러들이 많이 나오던데 너무 예뻐가지고 또 구매 욕구가 뿜 뿜뿜하고 있어요. 오늘 완전 예쁜 팔레트 들고 왔거든요. 핫킷 홀리몰리 레이어 팔레트 4호 피치 베리코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핑크 느낌과 피치 코랄 느낌이 섞인 팔레트인데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이 팔레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서울 놀러 갈 때도 이 팔레트 들고 가고 울산에 놀러 갈 때도 이 팔레트를 들고 갔거든요. 제가 팔레트가 어제 세봤는데 70개 넘게 있더라고요 집에 70개 넘게 있는데 요즘 요 팔레트 제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팔레트를 여행에도 계속 들고 다닐 정도로 애정하고 있다는 점 큐티파이 컬러랑 홀리데이 컬러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얘네가 진짜 복숭복숭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딱할수 있거든요. 생기 있어 보이는 그런 화사한 느낌 연출하주기딱 좋은 발색이 막 엄청 진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어서 초보자분들이 사용할 때도 어려움 없을 것 같은 큐티파이랑 베리치즈 애교살에 살짝 색감을 넣어줄게요. 베리치즈랑 페스티벌 컬러 눈두덩이에 깔아서 색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메모리 컬러 매트 브라운 컬러인데 부어보이지 않게 음영을 넣어줄 수 있거든요. 눈 뒤쪽이랑 이렇게 눈 앞쪽 이 브라운 컬러로 눈 뒤쪽 이렇게 살짝 음영을 넣어줍니다. 이 컬러가 진짜 아이라인으로 사용해주기 딱 좋은 컬러거든요. 컬러로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이 팔레트 사용하면 은 굳이 아이라인을 사용해줄 필요 없이 섀도우로만 그려줘도 이렇게 또렷하게 표현을 할수 있어서 이 팔레트 하나로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다 그릴 수 있어요. 컬러랑 이 컬러를 살짝 섞어가지고 눈 아래쪽에 이렇게 언더를 살짝 연장시켜줄게요. 살짝 붉은 느낌과 이렇게 음영으로 뒤가 트여 보이게 그리고 이 스위치온 컬러 요게 진짜 이뻐요 이게 약간 핑크 베이지 컬러인데 바르자마자 애교살이 바로 뿅 하고 생기거든요 진짜 애교살에 무조건 발라줘야 돼요 이 조이풀 컬러랑 메이크오버랑 얘네를 섞어가지고 눈동자 아래쪽에 발라줄게요 카메라에 펄감이 안 담겨가지고 너무 속상해 스파클링 와인이랑 메이크 오버. 얘는 섞어서 눈두덩이에 또 이렇게 톡톡톡 발라줄게요. 피치 비치 컬러. 애교살에 살짝 해줄게요. 눈 화장을 해줬는데 이게 카메라에 잘안 담겨가지고 이 예쁜 색감이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되게 딱 과즙 느낌의 그런 색조거든요? 어쨌든 지금 눈썹을 까먹기 때문에 에스쁘아 더브로우 펜슬 이거 사용해서 눈썹을 먼저 그려줄게요. 요새 눈썹은 요 에스쁘아 핀슬 제일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맨 살에도 발색이 잘 돼가지고 별로 뭉치는 느낌도 없고 사용하기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눈썹 그리고 애교살 음영도 다시 잡아줄게요. 페리페라 브로 카라 이걸로 눈썹 색도 바꿔줄게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고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요즘 요 뷰러 진짜 잘 쓰거든요. 요거 키스미 뷰런데 일단 색깔도 너무 예쁘고 두 개로 돼 있어가지고 살짝만 집어도 되게 잘 집어지더라고요. 진짜 살짝만 집어도 확 집어져가지고 컬링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마스카라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키스미 제품을 진짜 많이 쓰다가 한때 또안 썼었는데 최근에 다시 써보니까 아이 메이크업은 키스미가 진짜 잘하는구나 다시 느꼈습니다. 속눈썹의 뿌리 부분 위주로 이렇게 발라주고 남은 잔량으로 이 속눈썹 끝쪽에 발라주면 은 컬링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이게 끝부터 바르면 끝이 무거워져서 나중에 잘 처지는데 뿌리를 먼저 단 간단하게 잡아주고 나서 컬링을 해주면은 하루종일 유지가 잘 돼요 언더도 살짝 발라줄게요 카라를 하고 나서 크루 브러쉬로 살짝 빗어주면서 결정리를 해주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더 오래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제가 진짜 요즘 완전 빠져서 매일매일 바르는 블러셔 조합이 있는데 피 블러셔 멜로우 02 선샤인 구아바 05 런미라이트 완전 예쁜 조합이에요. 딸기우유핑크에 살짝 라벤더끼도 들어있고 흰기가 많이 도는 그런 컬러고 얘는 딱 화사한 채도 높은 코랄 컬러예요. 반죽같이 꾹꾹 누르면 은 꾹꾹 들어가는 이런 클레이 같은 대형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부들부들하고 발색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올라오더라고요. 얘네 두개 섞어서 바르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요새 블러셔는 무조건 요 피블러셔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퍼프를 사용해서 발라도 되는데 저는 그냥 손으로 발라주고 있어요. 럼미라이트를 베이스로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얘네가 지속력도 좋아가지고 아침에 화장해서 새벽까지도 블러셔가 남아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속력도 좋습니다. 마스크 안에서도 살아남는 그런 블러셔인 것 같아요. 선샤인 구아바 얘를 위에다가 발라줍니다. 복숭아 같은 그런 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요새 이 조합에 빠져가지고 블러셔는 진짜 얘네 두 개만 주구장창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진짜 너무 예쁘니까 다 사용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립을 발라줄 건데 핫킷 플래시 매트 립을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무광의 매트 피니쉬 립이어가지고 되게 보들보들하게 발리는 게 장점이에요. 기존의 베스트셀러였던 셀피코랄 컬러까지 함께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일단 이 셀피코랄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 건데 얘네가 매트립인데 보들보들하게 발려가지고 톡톡톡 두드리기만 해도 이렇게 발색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얇게 베이스를 깔고 싶으면 톡톡톡 두드려서 바르면 은 되게 얇게 발리면서 컬러감이 은은하게 올라와서 지속력도 조금 더 높일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오버립을 해줄게요. 진짜 내 입술처럼 이렇게 오버립 해주기 좋은 컬러거든요? 전딱 이런 베이스 립 컬러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얘를 베이스 립으로또 자주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피치코 컬러! 안쪽에 이렇게 발라주면 은 진짜 생기가 완전 싹 올라오죠? 베리팝 컬러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컬러를 얘 이렇게 깔아주고 베이스 립으로 입술 외곽 부분을 살짝 조금 더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 은 끝입니다. 이렇게 립 해줬고 립딱 바르니까 얼굴에 생기가 완전 뿜뿜뿜하죠? 디올 백스테이지 글로우 페이스 팔레트 로즈골드 컬러 저도 이 제품 너무 궁금해서 사용해보고 싶었는데 저랑 친한 동생인 유튜버 하나가 선물로 줬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잘 쓰고 있어요. 고마워 하나야. 오늘 이거를 사용을 해볼게요.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일단 이 컬러 사용해서 광대에다가 콧대에도. 브러쉬를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귀찮아서 지금. 그냥 손으로 해줄게요. 로즈 빈 뿜뿜한 이 컬러를 광대에 살짝만 더 발라줄게요. 존예 존예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살짝 섞어서 이마에도 살짝 해줄게요. 이걸로 하이라이터까지 해주면 오늘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여러분 전 앞머리를 내리고 와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이고 청량하고 상큼한 이런 색조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제 또 가을이 오면은 또 그윽한 음영 가득한 그런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여름 막차 느낌으로 산뜻하고 청량한 복숭복숭한 색감의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는데 요즘 요 메이크업 빠져가지고 진짜 주구장창 매일매일 해줬던 메이크업이거든요. 저처럼 색감 있는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보여드린 색조 활용해서 메이크업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더 찍고 바로 편집을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